귀여워, 막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. 너무 좋아서 막 두근두근두근, 두근,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. 두근 두근. 네,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개의 한국어는 바로 최애 그리고 귀여 그리고 두근두근 이세 개인데요. 어, 일단 그 최애라는 뜻은, 최하 음, 민스, 그 제일 좋아하는.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의 드라마 보셨을지 모르지만, 타더스 셩 후워 중더 덩미스 조이 하드 그 사람은 시안이었던 거죠. 그래서 최애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귀여워는요. 귀여워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왜냐면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 아 귀여워 막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들 그 아이들 있어요. 먼저 샤오 레옹이가 있는데 항상 제가 아 레옹이 귀여워 하아이 크아이 이렇게 아이 귀여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세 번째 두근두근인데요. 푸덩푸덩이랑 있는 건데 영어로는 피라파트. 두근두근두근 두근, 너무 좋아서 약간의 그 진장되고 너무 너무 너무 타이하우드슈우막 너무, 너무 좋아서 막 두근두근두근 두근,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두근, 두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개의 단어는 최애, 귀여워, 그리고 두근두근 이세 개였습니다 안녕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세 개의 단어는 바로 최애, 그리고 귀여워. 그리고 마지막은? 뭐였죠? 하나 뭐지? 두근. 두근두근? 오케이.